아 안녕하십니까 아예 네, 밤에는 곳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이 많아서 제가 어, 유튜브 이제 자원차 디비전 어 지, 디비전이 어떤 게임인지 그에 대해서 리뷰 한번 달려가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디비전인데 나 붉음 크고 <웃음> 자그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는 제가 버퍼가 좀 심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리뷰를 못해드렸는데요 현재 여기는 작전기지 여러분들이 듀토리얼..듀토리얼을 모두 끼고 이제 이 기지에 올텐데 여기 위치는요? 어.. 이맵 아시죠? 맵을 보시면 작전기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메인기지고요 어좀 설명 을좀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음.. 일단 많은, 많은 분들 질문이 좀오시더라고요 의류동이 뭐고, 기술동이 뭐고, 보안동이 뭔지 어, 그리고 또 이제 스킨도 어떻게 오르는지 또 이제 무기는 뭐 이제 돈을 또 어떻게 벌고 무기같은거는 내구도뭐 있나요? 그런것도 질문있고요 자, 차례대로 한번 좀 제가 공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번째로 의류동하고 기술동하고 어, 보안동에 대해서 설명좀 해드리겠습니다 저 이, 들어오시면은 기지, 이거 작전기지에서만 가능하구요 현재 제가 23렙, 아직 말 렙은 아니고 디비전 만렙은 레벨 30까지입니다 어, 자 보안동 가시면은 자 노트북 사용한게가 있어요 어, 그전에 아셔야 될거는 어이 게임은 어 일단 fbs rpg 게임이고 음 이제 친구분들하고도 이제 할수 있고요 일단 그전에 아셔야 될게 어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의료동하고 기술동하고 보안동에 보급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죠 그쵸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는냐 이걸 뭐 이걸 못, 뭐 어찌 못하면 스킬을 못 올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듀토 깨시면은, 매일 보시면은, 자그마한 임무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깬 거구요. 어, 이런 거, 위에 예를 들어서 안깬 거. 교전 하나 보시면요. 정보로 보시면 왼쪽에 인지구출이 나타납니다. 여기 미션 보상이 있죠? 60의 의류동을 보급해준다. 한마디로, 의류동. 스킬 스탯을 준다 이거죠? 어, 그리고 경험치를 주는 거. 웬만한 경험치가 있는 미션은 다 깨시면은 뭐 재시작 해가지고 뭐 다시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절대 못 얻고요 어 이미 하신 거는 끝난 겁니다 어 단지 돈만 좀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미션 말고요 이런 메인 미션이죠 음, 이런 게 바로 메인 미션이죠 4인파으로자 일단 이런 걸 이런 거 하나 뭐 이제 메인 미션도 깨, 깨면은 지금 여기 보상 보시면 350크레트밖에 없지만요 원래 이것도 경험치와 이제 돈 경험치하고 이제 어 여긴 방어동이죠? 어 방어 방패모양 방어동에 이제 그걸 줬어요 음 이제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스킬을 올리는 겁니다 어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자 기술동도 똑같아요 엠으로 이제 맵키시고 뭐 이제 기술동으로 치면은 어떤걸 예시로 들어줘야하나어 이런거 있죠? 번개모양 번개모양 기술동 의류동은 곰팡이 모양이라고 칩시다 <웃음> 방패 모양, 이제, 방어동이 됩니다. 보안동, 보안동. 자, 케인드스 스킬이 있습니다. 자, 스킬 들어가시면은, 이런 걸 올릴 수 있어요. 있어요. 어, 이런 걸 올리시면 이제 스킬을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기술동에, 기술동에 이제 터렛. 터렛은 뭔지 아시죠? 깔면은, 한마디로 지가 알아서 싸워주는 그런 시스템적인, 음, 한마디로 딜, 딜러 역할이죠. 딜을 좀더 파격하게 해주는. 뭐, 이런 거에서 속성이 또있고요 설명해 드릴 게 많아요. 이 디비전주 완벽한 게임이라서. 음. 이런 거는 이제, 자전수 지원소 같은 거는 이제 힐, 힐링이죠? 좀 이따 스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5레벨 이후로 찍으실 궁극기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음, 자, 여기 기지 내에서 의료동, 의료동 보급품과 기술동 보급품과 보안동 보급품에 이해서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킨 창은 ESC 킬를 누르시면 나올 수 있구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킬은 그 간략하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어, 못 알아드시는 분들은, 어,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구요. 보통 이 게임을 할때 초반에 주는 템을 드시고 나서 이제 미션 임무를 하시다가, 어, 임무 중에 이제 무기를 얻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제 방송 보시는 분도 이런걸 팔았거든요 무기보호관하고 이제 보, 보호장부.. 보호장부.. 보호, 보호관.. 보호관 있으면은 일단 자기 기본 능력치 에 있는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에 나오면 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좋은 무기를 끼겠죠? 그럼 나머지 있는 무기를 어떻게 하겠죠? 보통이면 저부다 팔잖아요? 예 네, 물론 판매 시스템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런걸 팔았다가는 개손냅니다이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자, 왜냐? 자세히 보시면은 제작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자 그럼 여기에 기존 스텝보다 높은 무기들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예, 이렇게 예그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나올 겁니다 간단합니다 I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나머지 있는 무기 중에서 뭐 이제 필요없다 하신거 있잖아요? 이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갈갈할수 있는 게 어, 뭐 하나 치자면은 예 이게 되겠네요. 경량형 데미지는 좋지만 저는 쓰나하고 이제 에미사고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거를 X를 쭉 누르시면 X를 쭉 누르시면요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해 결과 나오죠. 분해 결과 다음 같은 가, 다음과 같은 재료를 넣었습니다. 무기 부속 한 개. 자 이런 걸 얻으면 왜 좋냐? 이 재료를 모으면은 제작대로 가시고 원하시는 거 클릭하신 다음에 자 밑에 보면 무기 부속 재료가 이건 총 9개입니다. 총 9개. 밑에는 총 8개. 이런걸 얻으시면은 재료 이거 그 부품 가고 나서 얻은 재료 갖다가 만드실 수 있어요. 스페이스를 쭉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바로 장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돈 낭비가 안 돼요. 돈 나중에 모아 두시면 쓸 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ESC 키 눌러서 아, 이벤토리 가시면요. 음,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알죠? 아, 무기 부속품인데 GT5를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어, 소음기나 이제 뭐 확, 확장된 탄약 같은 거요 예, 그런 거계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껴볼게요 제 무기중에서 지금 안 겹인 게 뭐냐면은 어 이거 안 껴긴 안 껴... 어안 껴... 아무것도 안 껴네요 더블 클릭 하시면은 소음기를 끼수 있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스페이스를 끼면은 장착이 됩니다 장착이 안된 것 같지만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조준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예 스무스하게 아 바뀌죠 지금 스코프가 그쵸 그렇죠? 스페이스 누르시면 장착되고요 이런식으로 총하단분들 손잡이도 이런식으로 예, 장착을 하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손잡이 보이시죠? 예 이런식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런것도 나중에 전부되는 총기 능력치에 어, 뭐 치명타하던가 그런게 포함되기 때문에 아주 이로울 것으로 보고요그또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무기 이제초음기라 그런 거낄수 있는 거 이걸 좀 궁금하시는데 이거 나중에나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무기의 능력치를 그니까 러 옵션을 좀 바꿔주는 시스템 같아요. 저도 아직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저거를 올리려면요. 어 기술동에 가셔야 됩니다. 기술동에 올라가시면은 일단 기술동에 올라가시면은 저거를 올릴 수 있는 여기 보시면 보정 작업대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잠겨 있어요 여러분들은 잠겨 있을 겁니다 이걸 올리시려면은 따로 이제 기술동 스탯을 모으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네 예. 여기 이게 있습니다 보정 작업대라고 200 200 스탯 정도 될 거예요 이걸 여시면 나중에 열릴 수 있고요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무기 옵션을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자, 무기 옵션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장비네요. 장비 옵션을 바꾼 거네요. 자, 장비 옵션 같은 거를 아이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 시, 크리데이트가,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지금 바꾸진 못하지만, 아마 만렙 때좀 유용한 걸로 보고요. 설명 또 계속 해드릴게요. 간략히한 15분이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무기 뭐 총알이 다달랐다면은 여기 보시면 보급상자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씩. 예, 여기서 이제 얻으, 얻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풀이고요 풀로 되있고 폭탄 던지는 건 G고, 알죠? V 누르는 건회복 음. 그리고 한번 자, 나가실 때 걸으실 때 X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걷습니다 자, 해볼게요 저 W 지금 현재 안 누르는 상황 아, 누르지 않는 상황 X 한번 누르시면 걸어갑니다 Shift 한번더더 더 누르세요 뛰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미션 깨시다 보면은 주변에 안전가옥이라는게 있어요 이거를 다 직접 가셔서 이런걸 직접 가셔가지고 좀 리스트폰을 등록해놔야돼요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누르시고 빠른이동있죠? X 누르시면은 빠른이동, 환경, 스페이스 한번더 텔레포터 합니다 아, 많이 모르시더라고 이거를 방송하면서 보면은 예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그리고 또 저런데 가면은 무기판매같은게 있어요 예 그런 데 가면은 좀 약간 등급이 좀 높은 무기를 좀 팔죠 그런 거 끼셔도 되고 그쵸 요는 조금 기네요 우리 아프리카 방송 보는 이제 우리 모든 시청자 분들 어제 방송이 원래 버, 바, 바, 아프리카 방송에서 버퍼가 있지만 CPU가 달려서 반디캠으로 따로 녹화할 때는 정말 플레임이 좋다는 거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구역이라 뜨죠 좋습니다 이런데 보호장비 보호가 같은 거 있으면은 맨 밑에 보면은 등급도 높은게 있습니다 그쵸? 예 고급이 있네요 아우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방송한다고 좀 방송 박수, 박수 한번 치시네 자 그리고 나중에 설명이 될건 제가 다크존은 아까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현재 날짜가 2016년 3월 16일인데 여기는 이제 유저들하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도 여기는 유저들하고 실제로 싸우는 구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들어가서 유저들 죽인 다음에 약탈을 좀 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크존 예, 들어가시면 따로 이제 레벨도 되있고요 그... 다크존 밖에 있는 제 경험치하고 다크존 안에 있는 내부 경험치하고 다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좀 모아지면 나중에 이제 무기랑 교환하시도들어는데예 나중에 봐야 겠죠 안전지대에 여기 딱 이렇게 안전가고다 있고요 예 아시겠죠? 텔레포터 하시면 되고 파티도 이제 파티 만약에 하시면은 그룹 리더가 매매 나올텐데 그 그룹 리더 클릭하신다면 빠른 동기도 있어요 그럼 텔레포터가 가능하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미션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조 미션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꼭 깨셔야 됩니다. 경험치를 주는데 개꿀입니다. 이거 은근히. 뭐 여러분들 캐스트 깨기 싫어하시는 분 많은데, 자,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왜냐면은 하이 게임은 RPG FPS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테라, 아이온, 불소 등등 하신 분들은 예, 아실 거예요. 보조 미션 다 전부 다 깨셔야지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벤트 미션이라서요. 어 항상 나오는데 경험치 개꿀이에요 저런거 보면 음, 돈도 주잖아요 그쵸? 설계도 주고 보호장비 아이템 이거 뭐든지 이득되는건 그냥 하면 되신다고 보면 싶은데요 만약에 자기는 지루하다 그분은 일단 이 게임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 지루하다면 뭐뭘러이게임 합니까? 이런게 이런 이런 게임의 형식인데 이것도 단점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비전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로 잘 만들어 생각해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웬만한 게임들은 파티매칭 같은 것은잘안돼 있고 한데 어 완벽해요 이 게임은 뭐 이제 무기 내구도도 없어요 뭐 내구도를 뭐 고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파티매칭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인던의 클라스가 낮은 것도 아니고 난이도 얼음도 있는 난이도를 고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를 으로 <웃음> 이게 난이도 얼음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레벨 높으신 분들, 랩, 쩌랩, 쩌랩이신 분들, 쩌레비신 분들 쩌란다고 파티 매칭하고 쩌레미신가시면요 예를 들어서 25레벨이랑, 25레벨이랑 7레벨이랑 파티는 되지만은 같이 인도 가시면은 인도에 있는 몬스터들은, 아, 인, 인, 인도네에 인인 있는 갱스터들은 전부 다 레벨 25가 됩니다 그러면 파티원 힘든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러지 마세요 도나깝잖아 어, 게임 하시는 분, 그치? 쩌비이면 쩌랩받게 천천히, 천, 천천히 치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게임이에요 음. 대 방송은 한, 항상 저녁 9시 이후로 아니면 더 일찍 갈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 방송 bj 밤에 는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다꾸 좀 들어가서 제가 또 이제 2단계 리뷰를 더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라 제가 아는거 여기까지 밖에 없네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는라 바이바이